아, 아, 아, in the night day. So, what you b r i n t h e n s i 리아야 h 진짜 노래잘한 a 피 i n c e r i t y I don't know. Pete, isn't you? I don't k n 글치 I 는복 n t k n o o n n I 근데 관리하면 얼마나 잘생겨지겠어 내 진짜 내 잘생김이 어? 내 노래 실력이 너무 무섭다 에, 그, 그 정도는 아닌 거 같은데 아 ㄴ 니아그 정도임 아, 솔직히 이 정도 외모 노래 실력이면 거의 방탄소년단 비급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어 어. 네, 네, 네. 잘생긴 오라버리한테 그말버릇 그게 뭐예? 어휴, 한동안 조용하다 싶더니 또 그러네 아이 된낭오빠 진짜 똥빠 너무 받아주지 마요 받아주면 진짜줄 알아요 어휴. 그래? 진짜? 뭐라카노? 나 너무 잘생겼어 나 너무 잘생겼다고 어? I am hot a so boy 하썸 하쌈, 보우 BTS 비, 아, 잘생기긴 하지 어. 왜 BTS의 비주얼 멤버인지 납득이 가는 얼굴이야 하지만 내 얼굴도 아. 음. 그래, 이건 마치 게임 그래프로 정성 들여라 만든 캐릭터조차 감히 흉내내지 못할 퍼펙트한 얼굴이야 야 리아야 언제까지 그럴거야 이상한짓 그만하고 PC방이나 가자 말야 진짜 BTS 보고 빠졌냐 너 진짜 못생겼으니까 그만하고 빨리 PC방이나 가자 노노노노노노노노 지정해 줄수 있겠어? 어? 대구? 어? 늑대나김 리아 학자이라도 BTS 멤버에 영입되어도 손색없는 레이스 But, 나의 베스트 프렌드의 댕댕이 너 역시 마침 꼈지 뭐? 나? 그래 넌 아직 잘 몰라 난 이제서라도 나의 매력을 바이드해버렸지만 넌 아직 너의 매력을 하이드해놓고 세상에 보여주지 않고 있어 너? 뭐? 그리고 진흙대 너도 알고 보면 너도 광석일 뿐이널늘과가오면 멋진 다이아몬드가 될수있어넌 BTS 멤버인 정국을 닮은 듯? 아 아허? 보여줘!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BTS 멘댄서인지민 텐트야. 그리고 메인 보컬 정국 늑대! 너희들의 데컬 코만이 내내 모습을 일게우 라고? 나의 진짜 모습? 아 내가 이 세계에서는 BTS 소. 워 b t s 새로운 비주얼 멤버 김 리알 등샤 음 카메라가 저기 있군 음? 쭉? 나 방금 너희한테 키스했어 이제부터잉은이유튜 유튜브 자인자희들의이 집은 내 집은 이예 BTS의 메인 댄서 같은 어우 대행 이된은아 나의 섹스한 몸짓 한번이면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 집은 이집이리와이이베이비은 BTS 섹시 다이너마이트 질대 등장 유후나 추우 굿나 마이 데링 인프바이트다 미칭아 진흙대는 정국이 아니라 대전국처럼 생겼고 댕댕이 오빠네 지민이 아니라 마인크래프트 주민처럼 생겼어 어떡해 오빠 들까지미쳐버렸 이대로 뒀다간 정말 큰일이라고 말 거야. 동생이 <웃음> 내가 나서서 빨리 주제 파악을 만들어줘야지. 음. 그러고 보니 학교에서 애들이 뭔가를 이야기했던. 정 o right, b u t t e like a criminal undercover. Oh, yeah. Oh, oh, oh, oh, oh, oh, oh, 의 h o 아 oh, oh, 땡 h oh, oh, oh, oh, oh, oh, 사인해 드릴까요? <웃음> <웃음> 우린 정말 완벽한 BTS야! <face> 너무 잘생겼어 빠지! 응? 음 <웃음> <ojos> <ancora> oh, 내 동생 여르르아야 요로르, 좋은 오후야 아, 아네 어, 아, 그나저나 그거 들었어요? BTS 멤버들이 글쎄 사실은 우리 어? 잉녀 마을에 살고 있대요 뭐? 어우, 그건 몰랐어 우리처럼 잘생긴 사람이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니 잉녀 마을의 BTS인 우리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BTS가 여기 인유마을에서 곧그 딱딱 팬미팅을 하겠다네요? 완전 대박이죠? 확실히 그 뉴스긴 하네. 좋은 인포메이션이야. 그러게. 이참에 우리 두 눈으로 글로벌 슈퍼스타인 BTS를 받는 게 좋겠지. 아 실제 BTS보다 우리가 더 잘생겨지면 어떡하지? Don't worry, don't worry. 혹시라도 우리가 BTS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니라고 픽스헤즈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오빠를 실제로 보는 날이 오다니 <놀람> 그렇게 말이야 여긴가? 확실히 사람이 많군 우리를 BTS라고 자극하면 곤란한데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면 서 곤란하지 이제 BTS 팬분들이 등장하실 겁니다 팬분들만을 위한 깜짝 팬미팅인 만큼 모두들 적절한 배달를 지켜서 좋은 시간 만들어 주세요 <웃음> 저분들이 진짜 비투에스 진짜 잘생겼다! 우리랑은 비교가 안 돼! 어, 애교에 비교할 레벨이 아니었어? 아, 애교 부끄러워지는걸? 이제야 좀 주제 파악이 되세요들? 그럼 오징어 같은 얼굴로 닮긴 누굴 닮았다고 그래요! 음, 집에나 가야겠다 나, 나도 하, BTS 솔직히 리아는 안되겠지만 나 정도면 비빌만 하지 않나 딱 기다려 BTS 나댕댕기가 언젠간 따라잡아주겠어 비주얼로 뿅 구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